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글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뭐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인포메이션 플러스 그래픽 바로 정보를 시각화시키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시각화시킬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2.5배, 3배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을 가장 크게 눈에 띄게 만들려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 자료니까 그냥 크게 집중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이런 표현 방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응용해서 또 제작을 할수 있는지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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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기본적으로 슬라이드에 준비물을 하나 놓아놨습니다 어 일단 1대1 비율의 정원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향하는 이 화살표를 넣어 뒀습니다 그냥 도형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도형들만을 가지고 방금 전에 봤었던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을 겹쳐 볼게요 이렇게 겹치기만 하면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방금 전에 봤었던 이런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 줄수 있게 돼요 일단 두 개의 도형이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 볼게요 Ctrl C Ctrl V를 눌러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단축키 Ctrl과 Shift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수직 수평 복사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깨알 단축키 여러분들 자주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가장 먼저 두 개의 도형을 전체 다 선택을 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줄수 있습니다 선 없음만 해줘도 이렇게 하나의 도형처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실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애초에 하나의 도형으로도 만들어 줄수 있게 됩니다 일단 여기는 왼쪽에 있는 이 도형은 아예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쓸수 있으니까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들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상단에 있는 도형 서식을 누르시고요 왼쪽에 있는 도형 병합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에서만 활용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2010 버전은 쉐이프 기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강의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보실 수 있게끔 배치해 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통합 결합 조각 교차 그리고 빼기 등 다양하게 도형의 모양을 바꿔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통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합으로 해버리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과는 달라요 아예 분해가 안 돼요 하나의 도형처럼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선없음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때요? 자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도형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 안쪽에 다 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톡 누르게 되면 도형 안쪽에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무슨 말이냐 여기 안쪽에 이원 안쪽에 다 텍스트를 넣어야 하는데 완전히 이 도형의 중앙에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배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텍스트 상자를 도형 안쪽에 집어 넣으실 때 무조건 바깥쪽에서 미리 만든 뒤에 안쪽으로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삽입 텍스트 상자 바깥쪽에서 톡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2.5배 상승 따로 입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글꼴 크기를 키워주시고 흰색 겹쳐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짠 하고 한 번에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사용을 해도 될까요? 사용해도 되죠 그런데 글꼴을 봤을 때 글꼴이 전체 다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글씨체를 바꿔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2.5배라고 하는 이 숫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굵게 상승 부분을 얇은 글꼴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하냐면 전체적으로 일단 얇은 글꼴부터 먼저 바꿔줘요 자, 화살표 누르시고요 에스코드림 라이트체 바꿔줬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꼴입니다 그리고 2.5배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굵은 글꼴, 에스코어 드림 나인, 블랙 이 부분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자 이렇게 바꿔줬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방금 전과 같은 이 모양을 만들어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전체 개체를 선택해주시고요. 이것을 그냥 작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룹화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룹화 단축키 Ctrl G 또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크기를 작게 해 볼게요 자 근데 크기를 작게 할때 이렇게 작게 하시면 돼요 안 되겠죠 이렇게도 안 됩니다 무조건 대각선으로만 편집을 해 주셔야 되고요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도 모양이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Shift 키를 누른 채 작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쉬프트 키꼭 잊지 마세요.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 같은 경우는 같이 안 작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작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잖아요. 자. 자, 이렇게 한번 해 봤고요. 자, 여기에서 있는 이것을 그대로 다른 곳에 복사를 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감, 간단하죠? 자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왼쪽으로 복사 오른쪽으로 복사 해주시면 순식간에 세 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안쪽에 있는 이 도형만 선택해서 회전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 또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작게 쉬프트키 누른 채 글씨 크기도 작게 그러면 여기 뭐 3배 상승 1.5배 하락 이렇게만 입력해주셔도 짜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뒤쪽에 아이콘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 뒤쪽에 있는 아이콘을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아이콘으로 삽입하시기만 하면 완전히 다른 파워포인트 인포 그래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는 이런 아이콘들은 어디에서 다운로드를 받느냐 어,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피스 365 최신 버전에서는 파워포인트 안에 아이콘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 기능 보이시죠 이 아이콘 기능을 활용해서도 만들어주실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최신 버전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도형 가지고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것도 나름대로 좀 쓸만해요 일단 만들어 두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도형을 한세 개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세개자 여기 있는 이원 도형 있죠 이원 도형을 내 입맛에 맞게 다른 모양으로 바꾸면 또 다른 모양의 인포그래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시고 상단에 있는 도형 서식을 눌러주시면 왼쪽에 도형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도형 편집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 아무거나 해도 돼요. 저는 사각형 둥근 모서리 바꿔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모양과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으로 활용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뭐한 팔각형 이런 걸로 해볼까요? 이런 모양으로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모양을 또 특이하게 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 자 컨트롤 C 해서 제가 새로운 슬라이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PPT를요 4개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p 2키 누른 채 복사 복사 복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방향만 바꿔줄게요 Shift 키 누른 채 방향 방향 자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전체 다 그룹 해제해 볼게요 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이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색상을 바꾸면 확실하게 티가 납니다 제 색상을 바꿔볼게요 전체적으로 자 여기 있는 색상은 조금 더 회색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조금 더 어두운 색 이것도 더 어두운 색으로 아니, 이거는 좀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맨 앞으로 보내기 화살표를 또맨 앞으로 보내기 마지막 화살표를 맨 앞으로 보내기 를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때요? 자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만들 어실수 있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화살표 하나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인포그래픽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자료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실습하실 수 있게끔 자료도 넣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꼭 연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